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제 채널 마스코트 선의장 마이크를 들고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블루에서 배울 내용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트래킹 기능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기능으로 현재는 iOS에서 밖에 가동되지 않고요곧 안드로이드에서도 바로 출시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로를실행했고요 먼저 첫번째로 모자이크로 오션 트래킹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로 오션 트래킹을 하시려면 이렇게 쭉 올려보시면 여기에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가 나오고요. 그 밑에는 이제 크기 변경이라든지 강도 이렇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모자이크 종류도 픽셀, 사각형, 원, 블러 이런 식으로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내가 맞추고 싶은 길이만큼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위치도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선인장을 할 거기 때문에 선인장을 먼저 기준으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션 트래킹을 할때 중요한 점은 일단 내가 하려고 하는 대상의 이 선인장 얼굴을 이렇게 먼저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션 트래킹을 초점만 맞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자이크나 자막 부분도 정확하게 위치를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나서 길이도 이렇게 다 정했고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트래킹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색 창이 나오면서 이 네모 상태에서 이 빨간색 원이 모션 트래킹이 움직이게 되는 초점인 겁니다 자, 그렇게 맞춰 주시고요 내가 맞추려고 한 대상 보다 살짝만 넓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초점을이 부분에 기준이 될 겁니다 만약에 몸통에 기준을 하게 되면 여기서 되니까 얼굴을 가리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부분이 정확한 모션 트래킹 초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게 이렇게 맞추시면 안되고요인디게이트를꼭 모션 트래킹 을 하려고 하는 클립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두신 다음에 트래킹 하기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트래킹이 되고 있으면서 완료가 되면 자, 재생을 해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모션 트래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트래킹을 눌러서 트래킹을 해제하실 수도 있고요. 다시 하기를 누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역시나 분할도 되고 여기서 뭐이 부분만 다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쯤 와서 나는 트래킹을 추가하겠다 해서 트래킹을 하나 더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만큼 여기서 트래킹을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은 이렇게 해서 재생을 해보면 처음 이 부분은 얼굴로 이렇게 트래킹을 갔다가 이제 여기서는 중간 부분, 배 부분에 트래킹을 하게끔 한다는 거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역시나 이 모자이크 클립을 이렇게 길이를 늘려가지고 동시에 같이 초점을 맞추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트래킹을 맞추시면요 트래킹 범위도 이렇게 다시하기 눌러 가지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보시면 위아래로 이렇게 전부 트래킹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자이크, 픽셀, 다각형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면 모자이크 가리 부분 위치랑 트래킹을 설정했을 때 초점이 될 위치 이 부분을 같이 정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중간에 안 하셔도 되고 나는 가리는 곳은 여기고 초점은 여기를 맞춰서 움직이게끔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자이크 모션 트래킹 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자막 모션 트래킹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 모션 트래킹 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글자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글자 라벨 자막 탭이 나오고요 여기서 자막을 제외한 라벨과 글자에 여기 있는 템플릿들 보이시죠 이런 템플릿들을 전부 다 해당이 되니까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고 저는 가장 메인이 되는 기본 자막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어디까지 할 건지 확실하게 길이도 맞춰 주시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트래킹을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아까처럼 빨간색 네모칸이 나오면서 초점이 맞았죠. 여기서도 보시면 빨간색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초점을 봤을 때 여기서도 이제 글씨와 여기 모션 트래킹 초점을 이렇게 딱 가운데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모션 트래킹 범위를 설정하시고 트래킹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잘 되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눌러서 또 응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다시 하기가 있고 해제. 트래킹을 추가할 수도 있고 역시나 길이도 분할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모자이크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변경을 하고 싶으시면 자막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내가 글씨를 두고 싶은 곳에 위치를 다시 조절하시고요. 여기서 트래킹을 하셔가지고 다시 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초점을 이제 여기 얼굴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얼굴이 움직이면서 이 선인장은 옆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킹하게 눌러주시면 요 재생을 했을 때 글씨는 여기 있지만 초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가 모자이크나 자막도 마찬가지로 모션트레이크를 했을 때 나타나는 초점의 위치를 잘 고르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초점은 움직이려고 하는 위치의 기준인 거고 모자이크라든지 글자 부분은 내가 나타내고 싶은 위치를 설정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블로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모션 트래킹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사용해본 후기가 다른 편집 프로그램 PC나 모바일 통틀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면서 어렵거나 잘 안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